딱 3판 2승. 3판 2승. 3판 2승. 딱 시간도 된거같요 3판 2승이야. 진짜. 자, 이거 모드는 아무거나 해. 아무 랜덤. 또 네가 잘하는 거. 랜덤, 랜덤, 랜덤. 오케이, 올어요 오케, 오케이. 랜덤.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. 랜덤이에요. 오케. 아, 이거 어려운데 지기이 개특장이고. 야 <웃음> 헷갈리게 아 지냈기 있었네 아이 조환아 네 산타 리중 해가지고 뭐 하는건데 뭐 할래요? 손 하나 끌어주고 손? 오케이 네. 어지러어지러 어우 방이 아직 있어요? 방이 어떻게 하는건데 폰꼬기 어? 에이 그런거 없어아 여긴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역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 <웃음> 아, 진짜 왜이요 <웃음> 뭐가 치사해 아, <웃음> 게임에 치사한게 어어어 어, 뭐야 어 뭐야 뭐야 어? 오케이 아, 예스 아아아아아사판 이겼어 사아이 진짜 진짜. 또 자기가 잘하는 메세아리야또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또 자기가 잘하는, 아, 거. 잘하는 거. 어떤 거? 아리 못해 나나 아까 전에 그맵 몰라가지고 <웃음> 어 뭐야 뭐야 어 여기야 어, 아쉬다아 아, 완전 잘못했어 동호는 찬원나 네. 우리 응원 좀 해줘 어? 아니 형형형 형, 형 응원해줘 동원... <웃음> 장리도 화이팅 이 <웃음> 동원이랑 3판이생에서 네. 소원 들어주기야 아 진짜? 어, 어 그럼 이겨야지 이겨 이겨야지 그, 그 첫이에요 <웃음> 아니 첫판 <발> 이겼어 <웃음> 아 오케이 싸 1대1 일대일 지금 상황 1대1 1대1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판으로 이제 누구 소원을 들어주면 <웃음> 안되겠다 안 다시 바꿔야겠다 <웃음> 누구든 <웃음> 이기면 고기를 시켜줘라 자 골라. 마지막이에요 마지막. 동동원 고! 뭐야 뭐야 동원아 왜저 어려운데 몰랐어 <웃음> 어, <시켰어요. 몰랐네. 웃음> 아 시켰어 안돼아 아까 거기로 어 그래. 그렇지 동원이 어 소리가 제일 좋아 <웃음> 이제 여기 어려워, 이동호아너 거기가 제일 어려운데. 여기요? 어. 어, 뭐야? 끝난 줄 알았어. 아, 잠깐만. 어, 끝난 줄 알았어. 아, 졌다. 길 막, 길 막, 길 막, 길 막. 어, 막어 한다. 동아 빨리. 마지막에 떨어졌어 거기서 아 동원아 형 아까 주간에 노력 바으거 알지? <웃음> 동원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<웃음> 너 정말 <건> 아니다 저... <웃음> 동원아 내네 소원 아이치카. 말하는 타임 어? 아이씨까 동원이의 소, 소원은 삼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<웃음> <웃음> 소원, 소원 들어줄게 삼촌 건강하게 오래오래 열심히 할게 노래 심지어 되게 힘든 소원 불렀네